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 배운 지 거의 4년 되었어요 근데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쁘죠? 색깔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한국어 배우고 싶은 이유는 원래 뺑공 이거 많이 해가지고 진짜 한국 선수는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국 선수처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마도 아시죠 한국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단 문법. 한국 문법은 러시아어 문법이라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그 원래 공부하다 보니까 거의 실망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아 내가 못뭐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나와서 사실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힘나세요 우리 할수 있다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뭐지 한국어 책 샀고 그 책에서 연습 같은 거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없이 한국어 배우는 게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사실은 추천하지 않아요 지금은 한국어 수업 듣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직접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 조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이랑 잘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직도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은 일단 이거예요 그거는 Korean speaking이라는 책이에요 여기 슬픔과 슬픔 그리고 특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습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 추천하는 게앱 쓰는 거예요 이앱은 조금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겨요 어? 네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즘 배우는 단어 다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에는 배우고 싶은 단어 '고성'이에요. '고성' 어,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일단 무슨 '이미' 이거 보면, Composition, Constitution, Organization, Formation 이거는 다 복사하고 여기서 넣는 거야 어 이거 뭐예요? 조금 쓰는 방법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거는 복사하고 이거는 한팀이 열한 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A FOOTBALL TEAM IS MADE UP OF 11 PLAYERS 어! 죄송해요 이거는 더 복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울 때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요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단어 그리고 표현이니까 그냥 계속 새 단어 새 표현 하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딸때 그냥 이렇게 빨리 빨리 그 단어 확인하면 자신이 기억력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재선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제제아하는제은모냐면 바로 발간색입니다 오늘은 어, 제 한국 말을 공부법, 어, 여러분들에여여러분들께알여러분들습니다러분들의 어, 아, 어, 여러분들의, 바로 가시죠. 우선 제 생각에는 음, 한국말을 이,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음, 스스로 쌓여 올리는 음, 재료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음, 저기 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급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도 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4급 책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이 책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은 뭔가 어, 그첫 번째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사오리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 우선 <웃음> 쉬운 것부터 배우고, <웃음> 그, 나, 어, 그 다, 어, 나중에 좀더 어려운 것들을 배우게 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왜, 왜냐면, 뭐. 네, 아까 여러분들께 이 책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문법에 대한 질문 몇개 있습니다. 여기, 어 인생이다, 어, 뭐뭐, 은은 생이다, 아 어, 라는 문법 형태 어, 사용해서, 음, 어, 대답해야 하는 질문들도 있고, 그리고, 어 이런 질문들 대답한 후에, 좀 더, 그 똑같은 어, 문법 형태를 사용하고 있지만, 좀더 어렵게, 좀더 어려운 수준으로 음, 그런 질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음, 문법 배우기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은 여러분들께 많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는 어떤 수업에서 어떤 교실에서만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언어이잖아요 언어는 언어 안에 이렇게 뉘앙스도 많고 어휘도 많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으니까 어, 마지막으로 어,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어, 여러분들께 한마디를 아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 조언은 바로 실생활에서 한국말을 매일 항상, 언제나,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말을 음, 항상 사용한다 한국말을 용한국말 한국말을 한국말을 한국말을 한국말을 한국